신기한 꿀젤리 만들자 아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 오래온나 통화하잖아 안 들려 여보세요? 어 미안 안 들렸어 잠깐 어? 서라 누나? 응 신기한 꿀젤리 우리 집에 너드캔디 있어 서라 누나 꿀젤리 어이 서라 누나입니다 너드캔디가 들어간 꿀젤리 만들기 좋지요 짜잔! 너드클리가 들어간 꿀젤리 만들기! 히키야! 어? 서러웠어? 어, 나 왔어. 리온이도 있었네. 아, 잘하노네. 우와, 너도꿀젤리 재밌겠다. 재밌겠지? 재밌게 만들자. 이리 와봐. 오, 이게 다 뭐야?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소스통. 엄청 조그맣지? 내가 미리 다시쳐놨어 우와, 너무 조그맣고 귀엽다. 귀엽지? 이렇게 작은 통 안에 꿀젤리를 넣어서 만드는 거야. 꿀젤리를 이렇게 작게 만들면 한입에 먹을 수도 있고 더 귀엽겠다. 맞아. 미니 사이즈라 부담되지도 않고. 좋지요. 이게 너가 말한 레인보우 너드캔디야? 어허 이거 짝꿍 캔디 같은 건데 이걸 넣으면 더 알록달록 예쁘잖아. 재밌겠다. 틱톡 찍어도 좋겠다. <웃음> 그러면 더 재밌겠다 <웃음> 어? 야 오버키 나와봐 엄청난거 줄게 엄청난거? <웃음> 왜? 어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너네 만들고 있어 나갔다 온다고? 어딜? 어 잠깐만 나갔다 올게 요 앞에 너네 만들고 있어? 어 누나 만들고 있을게 천천히 갔다와 어 만드는 방법 잘 모르는데. 어 누나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리오나 너가 알아 그래 다행이다. 아나 꿀젤리 만드는 법 모르는데. 에이 그냥 꿀 넣고 얼리면 되겠지. 뭐부터 해야 돼 리오나? 어 뭐부터 하냐면 우선 물엿 넣고 너드 캔디를 넣으면 돼. 아하 간단하네. 이 통에 이렇게 물엿을 넣고. 이 정도까지 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도 캔디를 넣어주는. 거까 점미당. 어어어 어. 우와. 이거 봐. 이제 이걸 얼리면 돼, 설아 누나. 와, 간단하다. 근데 예전에 비키랑 꿀젤리 만들었을 땐 꿀을 끓였었는데 안 끓여도 돼? 끓 끓여. 아, 끓였다고? 아, 어떡하지? 뭐라 그러지? 응, 음, 그래서 끓였는데 엄청 꿀이 안 나왔잖아. 음, 그래서 끓이지 말고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더잘 나와. 아하, 그랬던 거구나. <웃음> 어, 누나, 근데 이 너드 캔디 맛 무슨 맛인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 먹어볼까? 좋지요. 와, 무슨 맛일까? <웃음> 야! 남반장! 오 오바퀴! 아, 엄청난 게 뭔데? 오! 신상 파잇와 딸기 말랑이다! 너 가져라! 우와! 나 이거 주는 거야? 우와 대박! 야! 너 이렇게 용돈 많이 써도 되냐? 뭐 별로 안 썼어.. 사실 이 말랑이는 공짜로 얻은 거야 공짜로? 어디서? 아.. 아 얼마 전에 박세인의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무한에게 단 게임 있잖아? 그거 대신해주고 이겨주면 이거 준다고 래가지고 얻었지 <웃음> 어? 잠깐만 무한에게 단 게임을 대신해줘서 이겨? 아.. 자기 사촌동생이랑 한다고 <웃음> 근데 캐릭터 너랑 똑같더라 <웃음> 그래도 심지어 너랑 똑같이 게임을 못해 그래서 이 오빠가 딱한 방에 이겨주고 깔끔하게 이 말랑이 받아왔지 뭐? 그때가 언젠데? 그때가 한 저번 주 토요일 그쯤? 저번 주 토요일? 박세인 걸 대신해줘서 이겼다고? 아! 아! 아! 아! 왜 그래? 딸기말랑이 얻었다니까? 아 그럼 박세인이 나랑 게임한 게 아니라 남반장이랑 나랑 게임한 거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너가 대신한 거였어? 아, 아 그게 박세인 사촌동생이 아니라 너였어너 때문에 내가 박세인한테 져가지고 언니라고 부르고 피해 다니고 엄청 고생했잖아 완전 아 어, 언니라고 불러? 왜? 아 내기했는데 내가 졌다고 너 때문에 파고탱이 아, 그런 거였어? 난 몰랐지. 아, 박세인 진짜 나한테 사기 쳐서 이겼다고? 죽었어. 어우, 무서워. 무슨 일날거 같은데. 좋아요, 5천 개가 넘으면 박세인한테 진짜 엄청난 복수를 하겠습니다. 박세인. <웃음> 누나 누나, 이번엔 더 신기한 꿀젤리 만들게 할까? 신기한 꿀젤리? 좋지요. 어떤 건데? 우리 집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걸잘 조합해서 넣어보는 거야. 아, 그래, 신기하겠다. 신기하겠지? 나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넣어볼게. 누나는? 아, 그렇게 젤리 만든다고? 음, 그럼 나는 나는 이거랑 콜라 시럽이랑 이 젤리 이렇게 세 개로 만들게. 오케이, 만들어보자. 에이, 어, 어, 어, 어. 와 버블젤리. 여기에다가. 에에, 이거 슬라임 같지, 누나. 봐봐. 내가 불어볼게 오, 엄청 컸어! 일단, 물엿을 이렇게 넣고, 오, 버블젤리를 넣어줍니다. 우와. 잘 들어간다 그치? 미니추를 넣어줍니다 어어 안돼! 쥬시 드랍밥 넣어주기! 나이 젤리 진짜 좋아하는데 리치마 이만큼 넣은 다음 전자레지에 녹이기 우와! 녹이면 이렇게 된다 바탕을 넣어줍니다 깔록깔록해 오, 오, 오, 오. 알록, 그다음에 주시 드라밥을 넣어주고 엄청 많이 넣어줘야지. 그다음에 물엿을 넣고 이 어느 정도까지 채울 거냐면 이 정도. 그다음에 아까 젤리를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엄청 섞어줍니다. 와 이제 냉동실에서 4 시간 있으면 되지요. 되지요. 했 나보다. 나보다. 이꿀젤 나보다. 이굵 같아. 기다된다이다이 우와! 우와! 다이 굵은 나보다. 나보다. 이 굵은 음 오, 맛있어 음. 나도 먹어볼게 나 오, 재밌게 나와, 엄청! 오 음? 우와! 엄청 재밌는 맛이야!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만 모아서 만든 꿀젤리! 음! 에이. 잘 나올까? 오, 오! 이거 무슨 맛일까? 먹어볼게! 이. 오! 음! 내가 두 번째로 만든 거. 이것도 먹어볼게. 과연? 잘눌릴지 음. 이거 두워서잘안나온다 이.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